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원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레슨 받으면서 흔히 듣는 내용이죠 클럽을 던져라, 보내줘라 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실수와 그 부작용과 또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볼을 치면서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클럽을 던지라는 라 내용이에요 자, 클럽을 던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클럽을 이렇게 붙잡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우리가 백스윙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늘어지면서 지금처럼 다운스윙을 하면 클럽은 아주 자연스럽게 던져지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자 그런데 이 클럽을 던지지 못하고 클럽을 너무 다운스윙 때 부들부들 붙잡고 있으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 전체가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공을 덮어 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그래서 뭐 던지라는 내용은 제가 일전에 레슨을 많이 해드렸고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도 레슨을 많이 해드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던질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은 바로 저 타겟 쪽으로 클럽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백스윙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팔로스루도 쫙받어질것 같고 클럽도 던진 것 같고 그런데 볼은 잘안 맞아요 우리가 클럽을 던지는 이유가, 클럽을 뿌리는 이유가, 클럽을 휘두르는 이유가 바로 공을 잘 치기 위해서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고요 좀더 가속을 내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렇게 뿌리면 은 정확한 컨택도 빠른 가속도 나오지 않아요 자, 우리가 셋업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셋업 때 몸을 경직시키지 않고 이렇게 클럽을 아래로 쭉늘어뜨려듯이 잡고 셋업 때 몸을 펴주면서, 굽혀주면서, 숙여주면서 이렇게 앵글을 만들어주면 은 우리가 여기서 백스윙을 갔다가 다운스윙을 들어갈 때 클럽을 던져주죠 어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으로 그럼 굉장히 가볍게 쳐도 공이 되게 편하게 맞고 아주 이쁜 드로우 볼이 굉장히 쉽게 나오죠? 그냥 별거 안하고 던지기만 했는데도요 차이는 뭐냐? 저는 클럽을 공에다가 던져요 아래에다 던진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는 클럽을 타겟 쪽으로 던져요 자, 클럽을 타겟 쪽으로 던지면 어떤 실수가 발생하게 되냐? 자, 백스윙 간 상태에서 클럽을 절로 던져요 지나치게 끌고 와요 그러면은 지금 손의 높이가 여기에요. 셋업때는 손의 높이가 여기죠. 이만큼의 갭 차이가 있어요. 이걸 뭘로 메꿀까요? 몸으로 메꾸거나 손으로 메꾸게 돼요. 자, 손으로 메꿀면 손목이 다 풀려서 맞는 캐스팅 그러면서 공은 높게 뜨고 슬라이스가 나고 거리는 나지 않고 자 그럼 두 번째, 몸으로 떨궈요. 몸으로 떨궈면 어떻게 돼요? 몸이 축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뒷땅이 나오기가 굉장히 쉽거나 혹은 몸이 뒤집어지거나 자 그럼 이거 두 개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옆쪽으로 쭉쭉 던지기만 해 그럼 뭐가 나와요? 탑볼이 나옵니다 셋다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들어요 셋업을 잡았으면 은 헤드가 아래쪽에 있고 백스윙 갔다가 옆쪽으로 타겟쪽이 아닌 공에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되는데 자 나는 아래쪽으로 공을 잘 내리고 있는데도 공이 잘안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아마 공이 높게 뜨실 거예요 왜? 클럽을 던지는 게 아니라 헤드만 던지니까요 자, 우리가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헤드, 샤프트, 그립을 다 같이 아래쪽으로 던져줘요 어, 잘 받네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던지면서도 공이 잘안 맞으시는 분들은 헤드만 던져요 뒤딱 나왔죠? 혹은 공을 잘 맞추기 위해서 걷어내요 그럼 캐스팅이 일어나면서 공이 붕 뜨거나 혹은 지금처럼 굉장히 스피를 많이 먹고 공이 왼쪽으로 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던지는 건 클럽입니다 헤드가 아니라 이 헤드, 샤프트, 그립 이 클럽을 전체를 던져주셔야 되고 타겟 쪽이 아닌 우리는 공을 치기 위해서 공에다가 던져주면서 우리가 몸을 회전을 시키죠 그러면 은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던 클럽이 앞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은 힘의 진행 방향은 아래쪽 그 다음에 타겟 쪽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아주 완만한 원을 그리게 되면서 굉장히 쉽게 공을 찍어 칠수 있게 되면서 클럽을 굉장히 잘 던지게 되면서 클럽의 스피드를 굉장히 잘 붙이게 되면서 훨씬 더 공을 전부 다 편하게 칠수 있게 되죠. 클럽을 타겟 쪽으로 뿌려주고 싶으시면 몸을 잡아두세요. 몸을 쓰신다면 라 클럽은 아래쪽으로 던져주면서 회전. 근데 나는 아래쪽으로 던지는게 정말 무섭다 그러면은 몸을 잡아주시고 백스윙 간 상태에서 몸을 잡아주시고 클럽을 타겟 쪽으로 던져주시고 이렇게 되면 또 컨택이 잘 나옵니다 타겟 쪽으로 던지실 거면은 몸을 잡아주시고 몸을 쓰실 거면은 아래쪽으로 던져주시고 이두 가지만 명심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던지는 건 무엇이다? 헤드가 아닌 클럽 전체다 이것만 주의를 하시고 클럽을 던지는 연습, 클럽을 뿌리는 연습을 해주면서 공을 치신다라면 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빠른 스피드를, 훨씬 더긴 팔로스루를, 훨씬 더 정확한 타격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똑같습니다. 드라이버는 공이 왼쪽에 가있다그래서 스윙도 왼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스윙을 클럽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좀더 기울여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언은 클럽이 세워져 있으니까 세워 던지는 거고 드라이버는 클럽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울어 던지면 돼요 이것만 똑같이 몸을 쓰실 거면 기울여서 아래쪽 그러면서 몸 회전 아래쪽으로 던지는 게 무서우시다? 그럼 타겟 쪽으로 어떻게? 몸은 잡고 마찬가지로 던지는 건 헤드가 아니라 헤드, 샤프트, 그립을 포함한 클럽 전체를 던져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클럽을 던지는 동작에서 나오는 실수와 정확한 클럽을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클럽을 던지는 레슨을 받으신다면 라 클럽을 던지는 클럽이 뿌려지는 클럽이 가속도가 붙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라면 클럽 전체를 공쪽으로 혹은 타겟 쪽으로 내 상황에 맞춰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클럽 던지는 방법, 클럽 던지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였습니다